아나 힘이 없어? 아이고 힘이 없어? 너 이거 먹어볼래? 아저씨 츄르라는 걸 처음 사봤다 너 이거 먹어볼래? 응? 어때? 먹어볼래? 응 먹어 먹어 잘 먹어 자부추로 먹어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뭐 어? 이거도 어, 안 되네. 먹어봐. 응, 먹어봐. 조금이라도 먹어봐. 안 먹어. 어... 어제 참치는 잘 먹더니. 응? 당신아, 어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이놈아. 당신 이거 먹어봐. 응? 맛 봐봐. 안 먹을 거야? 장신아, 장신아, 아이씨 봐야지, 옳지! 안 먹어, 아이고. 응, 아이고 안 먹어, 아이고, 아이고. 헤헤. <웃음>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헤헤헤. <웃음> 아이고 좋아. 음, 응? 아, 사람도 사는거지좋아는데 응, 장신아, 네집 갖고 왔다, 네 집. 좀만 쉬고 있어. 집 옮겨줄게. 덮고 자. 코 자.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주는거 좋아. 밥도 안 먹고 시키냐? 역시. 쓰왜 부고포? 삶은 거안 먹어? 이거 안 먹을 거야? 널 위해서 비장의 먹을 준비했지. 짜잔 짠짠 짜잔, 짜잔자 어때 이거 이게 쉬우기 돌아? 응? 안 먹을 거야? 먹어봐. 먹어봐. 뭐가 움직이지, 로아 응? 안 먹을 거야? 어제는 참치 잘 먹더니. 응? 어제 참치 잘 먹었잖아 음, 어제처럼 똑같이 만들어줄까? 오케이, 여기다 놀 테니까 날개 먹어 먹고 싶을서언제든는지 먹어 자, 이제 케이지로 가볼까? 이제 박스 말고 케이지로 이사가자 밥 먹는다 역시 캐는 못참지? 에헤헤 <웃음> 아이고 맛있어요? 정신아 잘 잤어? 응? 잘 잤어요? <웃음> 야 이제 다살아났어 장신 이리와 <목소리나> 아 꼬리 흔드는가 봐 귀여워 이리와 이리와 이리 와. 장신아 아이고 온다 온다 온다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다리 쩔뚝거리는거봐 아이고 아파 다리 아파 음. 아이고 아저씨야 놀거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뻐, 아이고, 아이고 이뻐. 아이고 골골골골골 해주는거야? 아이씨한테 아이고 좋아라 음. 아이고 기분 좋아 아이 기분 좋아 응? 음, 꼬리 음. 흔들어주는거야 아이 어. 어. 상처 봐라 이거 진짜 깊게 났다 응 <웃음> 음. 어, 엄청 아팠던거지 아이 골골골골골골골골 <웃음>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아, 얘 아마, 남자애다. 아마. 어. 뒤에 땅콩 두개 있어. 응.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이뻐. 아이고, 이뻐, 이뻐.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웃음> 야 오거. <오가>. 진순이. 땅 <웃음> 지켜보고 있어. 준아. 준아. 나오고 싶어. 준아 <웃음> 얘만 이뻐하는 거 아니다. 아파서 그런 거야. 야, 오해하지 마. 준순 지켜보고 있어. 지켜보고 있어 좋아. 진짜 <웃음> 만져줘야 돼. 어우, 이뭐가 많아. 만져줘야될 사람이. 고백볼 어. 좋아할 햗다. 네걸 고만 향기에 취해 볼란다. 우리 같이 한잔날까 오늘 맞다아할이고이 소리 라 다행이네. <웃음>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어어어 어디, 디 진짜 정신 차려. 오빠 팔정신 차려. 정신 차려. 선물 란신아 이거. 음. <목소리> 아니 얘가 박스를 막 긁더라고. 어. 저 박스를 그래서. 아, 스잡혀구나 정신아. 막고. 진짜 락켓 냄새 맡아 봐. 완 달래. 빨리 얘는 사람 손을 더 좋아해. 음. 이 타워 여다녹고할 테니까 나중에 갖고 놀아 알았지? 벽을 다 산다. 벽을 다산